어, 지금 여기는 세븐틴 2025-2020 세미팅 애니 셜 현장인데요. 운동의 느낌으로 반반으로 어, 핑크색과 또 하늘색 이렇게 해서 힘을 나눠서 세븐틴 육상, 육상대회, 쇠육대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귀엽기도 하고 조금 더 편안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이 껍질이 약간 귤을 원래 말랑말랑하잖아요. 껍질이 좀 떠있고 그건 약간 오렌지 같아, 오렌지. 귤가기의 달인. 전 모든 귤을 다 이렇게 까. 는거 아, 진짜 누구나 그렇게 깔수 있어요. 도겸 씨. 다잘깐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웃음> 누가 요즘 귤을 그렇게 깝니까? 아 진짜. 진짜 잘는다 그.. 연필깎이 본자요 <웃음> 연필깎이처럼 갖고 <깍고> 있어. <웃음> 내 친구 아버지가 황금향 하는데 먹을래? 음, 시켜 줄까? 응. 음, 음, 음. 2만 원만 줘. 공자가 <웃음> 없지. <웃음> 아. <웃음> 감독님이 <웃음> <목이도> 항상 거울 찍으시면서 거울 칭찬을 거울 많이 해주세요 아, 너무 좋다 13명을 아, 다 해주시려면 미치 아, 아, 만도 한데 아, 굉장히 아, 오케이, 찍으면서 기분 좋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어요 아, <웃음> 아, 잠깐 쉬시고 승씨 정한씨의 폴라크를 액션 서너 보고 이제 둘다 앞을 바라보고 운동 아, 지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집중할 때만 하고 같이 보자 우리 다 같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케이 컷요 킵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저희는 좀 비주얼, 비주얼 멤버로 비주얼 멤버들. 비주얼 네. 뽑으셨다고 저희는 뭐 저희가 뽑힌 회사 쪽에서 뭐 비주얼 가장 탑스리를 뽑아주셨다고 말주 2020! 세육대 이렇게 캐스터 해설을 <웃음> 는데요 한번 멤버들 소개를 잘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i g i s e 이정데 이런 케미! 마이 케미! t 처음 m 너무 어렵다. 킹 o 제네.. 제 a b 제 u t the King 킹 a 제네럴 엠페로 마 l 스티 p r e t t 스 아이돌 y beautiful, g o r g e o c i o u s elegant, luxury. d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또 싸울래? 목소리가> 원우, 파이팅! 오케이 컷! 오케이! 오시 씨! 게요하게요 하나 들어가게요 오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액션! 오늘 컨셉, 컨셉이 여러 가지 있어요. 차도남 디노 버전이랑 원래 디노 버전 제가 나중에 맛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의 디노? 나중에 촬영 끝나고 메이크업 지은 디노를 한번 보세요. 완전.. 완전 예뻐. 그렇게 정순할 수가 없어요, 메이크업? 잠깐만 이뤄볼게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새 오케이, 오케이. <웃음> 거. 아니, 한 번만. 안한더보잖아요 아, 하하. 아 네. 보고 아, 아, 아, 있어. 션 아. 자 아유, 분위기가 너무 다 지 이곳이 저희 세븐틴 프로젝트 아 세븐 S.V.T 클럽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세븐틴이 아니라 세븐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더 기대되는 것은 이제 어쨌든 멤버별로 컨셉이 정해져 있고 그 컨셉이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그 열심히 모여서 콘트를 할때 과연 어떤 대화들이 터져 나올지가 너무 너무 기대되고 아. 기차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을 타고 저조원이 달리면 언젠가 날고고던 자유 아들은 저기 멀리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우리 문어코 하잖아 문어코를 약간 그 들리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사 중간중간에 뭐가 예를 들면 해물탕에 해물무 넣고 넣고 나런식으지라고 이제 라우댄스 나대로 나대로 나데, 에너 약간 이런 거 어때? 되는 거 같지 않아? 키 그거 다키하죠다아좋아좋아잘죠는데하기다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좋아 진짜 좋아하죠. 좋아하죠. <웃음> 제가 좀잘어 보여요. <웃음> 막내인 만큼 좀 최대한 절교니까 그러니까 멤버들 다른 형들은 흰색 이런 분칠도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일부러 덜 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 컷만 나오고 이러면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게이 아, 기다리시는 시간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또 콘텐츠가 하나 나온 거같요 맞아요. 재밌는 거 같아요. 네, 네, 오늘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뭔가 공투식으로 찍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음, 멤버들이랑 함께 이 나이가 절대까지 함께 하고 싶고 되게 웃기지만 추억으로 남을 상황극이였던것 같습니다. 이 70살 승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 예쁜 이모에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무순 관리하겠습니다.